피고인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재판에서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듯이 31차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로 인격 살인을 하면서 돈벌이하는 범죄는 사라져야 합니다.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끝나고 제가 브리핑 드도록 하겠습니다.